안녕하십니까? 라디오 핑거입니다. 네. 오늘은 저희가 어디를 가냐? 어디를 가죠? 저희 오늘은 평택입니다. 평택인데. 네. Let's go. 하겠습니다. 평택에 저희가 왔습니다. s 인 스트리트라는 카페. 저희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뺨. 오 하하하. 완전 진짜 바닷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디오 통고라는어쿠스틱 연주하는 팀이고요 버스커버스커두곡들려드릴게요 <목소리> 타이등잡도로 라디오 팀거라고 하고요 그 저희는 시간이 다된것 같아서 <웃음> 사람이 있다 또? 오, 그러니까요 밤어요 네. 저는 그때 왔을 때 진짜 그때 왔을 때 진짜 네. 약간 혼자 오메쇼 갔거든요 혼자 포탈로 와서 태평하날 난리 났었어요 <웃음> 아무도 안 들어가지고 떨려가고 는들네 아, 약간 긴장 많이 되더라고 요템포가 네. 빨라진 거를 느꼈는데 네. 오랜만에 그 네. 음에는 어떠십니까? 소감... 네 아쉽긴 한데 뭐.. 재밌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이고. 큰 곳에서 도전하는 걸로. 다음은 이제 공연장으로 가는 걸로. 네. 아, 고생했습니다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아, 일단 오늘 좀 아쉬운 점이 요새 연습을 안 하다가 기타를 쳤더니 손가락이 좀 많이 부어서 <웃음> <웃음> 손이 많이 아프더라고. 아, 네. 손이 이제 아픈데 더우니까 더 통통 불어서 더 아파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일단 앰프가 큐브로 했는데 왠지 모르게 좀 펌프가 안 걸리고 약하게 치는 거는 너무 약하게 들리고 크게 치는 거는 너무 초게 들려서 하기가 좀더 힘들었지. 그치? 제가 볼륨을 살짝 올리고 쳤는데, 저, 아 이거 그냥 볼륨 더 올렸으면 안 되는데라는 <웃음> 생각이 <웃음> 좀 이거를 리허설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 좀 그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가벼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연주를 이어 나갔다 네. 이렇게 보면 될 하다가 오정지가 와서. <웃음> 하도 많이 쳐서 중간 어. 뻔도 치는 곡인데. 그치 그치. 어, 갑자기 딱 처음에 한, 한 마디 딱 치고서 그 다음에 풀에 프레, 낮은 풀에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그 라인이네.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치고 왔는데. <웃음> 어, 당황, 당황스러워서 요 저희가 오늘 이제 평택까지 와서 연주를 했는데 멀리 나온 게 처음이긴 한데 뭐 오랜만에 나와서 재밌게 연주하고 돌아가보겠습니다 이제.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? 다음, 다음은 부산 다음, 다음 다음,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원래 제일 핫한 여름에 <웃음> 가야 되는데 한겨울쯤에. <웃음> <웃음> 한겨울쯤에 <웃음> 한겨울에 광안리에서 <웃음> <웃음> <한겨울에 웃음> 바닷바람 맞으면서 12월 달에 버스킹 해보기 컨텐츠 한번 나중에 <웃음>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소도 딱 잡는 순간 손가락 다 씻어줄 <웃음> <찢어질> 것같아요 <같은데. 웃음> 내놓는 순간 손가락 <웃음> 네. 마디마디로 이제 칼바람이 그냥 쏙 들어오면서 이제. 손가락이 바로 얼어버려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런 컨텐츠 아,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